먼저 음, 12 나누기, 즉 12의 반이 얼마죠? 6입니다. 그 다음에 21 나누기 3. 아,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3에다 얼마를 곱해야 21이 된다? 예, 구, 가, 곱셈에 대해, 구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 나누기 7. 4에다 얼마를 곱하면 28이 된다? 4, 7, 2, 28구구단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풀어주십시오 어? 그 다음에 35 나누기 5 5, 7에 35 40 나누기 5 8, 5, 40 30 나누기 5 5, 6, 30 42 나누기 6 6, 7에 42 49 나누기 7, 7, 7에 49, 16 나누기 4, 4, 4, 16 지금 제가 계속 곱셈, 구구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우셈이지만서도 결국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곱셈, 특히 구구단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워하시는 분은 평상시 때 구구단표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안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 줄을 해보겠습니다 81 나누기 9 99 81이죠? 99 81 30 나누기 3 아, 이거는 지금 구구단표에 없는 겁니다 이거 두가지 30 나누기 3하고 50 나누기 5는 없습니다 그럼 맨날 구구단표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구단표가 됩니다. 3 나누기 3, 즉 3일은 3이 됩니다. 1을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0을 써줘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50 나누기 5도 많지않지요5 나누기 5, 즉 5에다 얼마를 곱해야 5가 된다. 5일은 5죠? 즉 1입니다. 그리고 앞에 0이 있으니까 0을 써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뭐가 어렵냐?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가로 나누셈이 있죠? 가로 나누셈으로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어려워하시는 세로 나누셈 세로가 뭐죠? 먼저 가로 가로가 뭐죠? 왼쪽에서 오른쪽 왔다갔다 하는 거 세로는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주로 이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가로 나눗셈이 아닙니다 세로 나눗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때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이 숫자가 크면 무조건 앞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를돕기위 해서 숫자 큰 것을 낯설 뿐이지 무조건 숫자가 크다고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앞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이 크건 작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은 무조건 어디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즉팔 나누기 2, 앞 나누기 뒤죠? 그럼 앞에 게 어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팔 나누기 2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쓸 때도 여기 팔을 먼저 써주시는 버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되게 들 많이 헷갈려하세요. 먼저 집어넣는 걸 잘해야 나눗셈을 할 수가 있겠죠. 새로 나눗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집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교통편을 먼저 알아놓고 집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죠. 전철로 가든지 무슨 버스로 가든지 그 방법 버스로 가겠다 하고 어디서 내리겠다 이런 방법이 나야지 무턱대고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방법 앞 나누기 즉 앞이 어디로 위치해 있다 안으로 위치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산을 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럼 뭐를 연습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지 새로 나눗셈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12 나누기 2죠 먼저 새로나눈셈자 안에 뭐가 들어간다 12 나누기 2 지금 이걸 연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21 나누기 3 이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21 나누기 3 28 나누기 3이 4죠 그럼 안에 뭐가 들어간다 28이 들어가고 4가 되겠죠 두번째 줄35 나누기 5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35가 들어가고 나누기 5 두번째 40 나누기 8이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40 나누기 8 마지막 30 나누기 5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30 나누기 5 세번째 줄42 나누기 6이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42 나누기 6 지금 계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쓰는 연습, 가로에서 세로로 쓰는 연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49 나누기 7이죠? 49 나누기 7 그러면 16 나누기 4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16 나누기 4 마지막 줄81 나누기 9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81 나누기 9 두 번째, 30 나누기 3이죠? 30 나누기 3. 마지막, 50 나누기 5죠? 안에 뭐가 들어간다? 50이 나누기 5. 아, 지금까지 뭐 열두 문제를 지금 새로 나누셈이 연습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쓰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세로 나누셈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세로 나누셈으로 바꾼 것을 직접 풀어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릿수를 맞춘다는 것 곱셈도 그렇지만 나누셈도 자릿수를 맞춰서 나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거 뭐라고 읽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15 나누기 3입니다 이건 15 나누기 3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지금 맞추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1안에 3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긴 써줄 수가 없습니다 10의 자리 그렇다고 X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1의 자리로 여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1의 자리 그러면 15 안에 3이 몇 번을 들어간다 9구단을 곱셈을 하시면 됩니 3, 5, 15죠. 5, 5를 적어주시고, 요 1의 자리, 5 위에, 즉 1의 자리인 5 위에 5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를 적어주시고, 이 짝대기, 이 짝대기는 등호하고 같습니다.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줄쳐진 공책에 적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빠뜨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빼기는 없지만, 빼줘야 됩니다. 15에서 15를 빼면 0 이렇게 해야 다 완성품이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읽죠? 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예24 나누기 4가 됩니다 24 나누기 4가 되겠죠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맞춰서 자릿스러워요. 지금 10의 자리. 보기, 이 안에 4가 들어가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써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1의 자리인 요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하실 때 동그라미 치시면 안됩니다. 그럼 여 1의 자리가 있는데 24 안에 4가 몇번 들어가죠? 9, 9단 4, 6이 24 맞춰서 24 적어주시고 결과가 빼줘야 되죠? 0이 됩니다. 그리고 용어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나누기 5가 되겠죠 3안에 5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5 6 30 자릿수 맞춰 주시고요 빼주면 0 이것은 36 나누기 6이죠 6 6이36 다시 36에서 36을 빼주면 0이 된다 이 0을 자꾸 빠뜨리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0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없습니다 배운 것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시고 이 화면에 있는 거 공책에 적으셔서 스스로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셨다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 나누기 7, 7, 7에 49, 42 나누기 7, 7, 6에 42, 50 나누기 5, 5 나누기 5죠? 5, 1은 5, 그 다음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자, 이제 두 번째, 49 나누기 7이죠? 7, 7에 49 적어 주시고요 자릿수 맞춰서 찍 등어 그어 주시고 0 81 나누기 9적9 9 81 8 써주고 1 써주고 자릿수 맞춰 주셔야 됩니다 0 써주고 자릿수를 맞춘다는 개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의 자리에 1을 써주고 10의 자리에 10을 써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나눗셈 뿐만이 아니라 곱셈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걸 제가 미리 예습을 하려고 여기다 문제를 하나 적어 놨습니다 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차시 예고와 같습니다 어떻게 읽는다 첫 번째 81 나누기 3 8 안에 3이 몇번 들어간다 두번3이6 자, 여기 자꾸 물어보시는데 0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안 써줄 수 있는 이유가 자릿수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건 6이 아닙니다 모다 뭐다? 60입니다 그럼 81에서 60을 뺐다 얼마죠? 21자2 0일안에 3이 몇번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7번 들어갑니다 37에 21 0 지금 시간에 배운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을 미리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